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 OK Swing 골프 아카데미 이병옥입니다 OK Swing은 옥스윙이기도 합니다. 어, 드디어 새 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2019년도 학기는 딱한 학기밖에 없죠. 그래서 4개월간 진행이 됩니다. 9월 10월 11월 12월입니다. 하지만 한 달이 더 길다고 해서 수업이 더 많지는 않아요. 딱 50개의 레슨으로 여러분에게 옥스윙을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드라이버에서부터 퍼팅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트러블샷 까지 50개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옥스윙 50개로 끝장 빡 내버리면 됩니다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세계로 가는 옥스윙 이잖아요 그래서 어 팀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쭉 이게 제 채널이 거든요 그럼 보고 싶은 영상을 딱 클릭을 하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뭐라고 하고 있죠 소리로 보면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소리 일단 줄여놓고 이걸 딱 클릭을 하면 화면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점세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점세 개를 클릭을 하면 어,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네요. 여기 자막 영어라고 돼 있죠. 자막이라는 데딱 터치를 하면 자막 사용 중지 영어 한국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딱 클릭을 해보면 약간 좀 이제 변환이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한 5초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소리는 좀 들을 순 없고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해서.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 난 한국말이 좀 서투르니까 영어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영어를 클릭하면 이것도 한몇 한 초? 한 5초 정도? 그냥 변환이 이루어져서 영어의 자막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막을 안 보겠다 라고 하면 여기서 자막 중지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채널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될 텐데, 어, 를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막 담당도 계시고 또이 채널을 분석을 해서 이런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학기에는 그 3개월 동안 4개월, 올해만 4개월이죠. 그래서 3개월 단위로 계속 로테이션을 하면서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주입을 했을 때 그게 진짜 학교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겠다라는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 어제 옥스윙 새학기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영상으로 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본격적인 레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월화수 목에는 옥스윙 레슨이 나가는데요. 오늘 월요일 그첫 번째 시간 옥스윙이 뭐예요?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네, 옥스윙 옥스윙 뭐 주변에서 옥스윙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제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럼 옥스윙은 뭐냐? 옥스윙은 왜 옥스윙이냐? 그냥 이병옥 할때그 옥, 욱이 아니라 응. 욱 스윙이 아니라 옥 스윙입니다. 그래서 이병 옥에서 그냥 옥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어, 스윙의 컨셉을 갖다 제 이름을 붙이는 건제 골프 커리어에서는 처음이었습니다. 뭐제 절대 스윙, 등대 스윙, 뭐 태풍 스윙 뭐 이런 이름을 붙였지만 제 이름을 갖다가 붙인 건 처음이었어요. 왜? 그만큼 자신이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독특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의 스윙 방식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이 독특한 스윙에 많은 구독자분들 그리고 많은 골퍼들이 열광을 하느냐 그 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아는 분들은 뭐 그냥 편하게 보셔도 되고 모르는 분들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옥스윙의 탄생 배경은요. 컨벤셔널 스윙이 과연 좋은 스윙은 맞는데 그게 모든 골퍼한테 잘 될까? 라는 궁금증에서 해결이 된 거예요. 예전엔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p j 클래스 A 골프의 비싼다 2 5 0이다 그렇게 시작을 했었잖아요. 뭐 PJ 클래스에 또 미국에서 또 PJ 자격증 땄다고 그 자부심에 아 제가 하는 대로 그냥 하세요 뭐 이런 좀어 거만한 자세를 가졌던 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왜이 좋은 레슨을 소화를 못하지? 그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레슨을 해봤어요. 성공 확률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어 뭔가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되는데 왜 늦게 시작한? 골퍼들은 이 스윙을 소화를 하지 못할까? 바로 스윙 크기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선수들은 여기서 스윙을 할때쫙 낮고 길게 빼고 뭐 가서 완전히 상체가 턴이 돼서 스윙이 이렇게 뒤에 와 있어요. 스윙이 뒤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지금은 제 코킹을 안 해볼게. 요 코킹이 뭐예요? 이게 위 아래로 꺾는 걸 코킹이라고 하죠. 그리고 힌징은 옆으로 꺾는 걸 힌징 동작이라고 우리가 정의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코킹을 위아래로 꺾는 동작을 전혀 하지 않고 쫙편 상태에서 갔어요. 그러면 스윙을 여기까지밖에 못 가죠. 이 상태에서 스윙을 더 크게 해야 되니까 코킹이라는 친구를 딱 쓰면 스윙이 여기까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원에 있어서의 충분한 도약거리, 회전할 수 있는 거리와 그리고 원심력을 최대한 뽑아내기 위해서는 큰 스윙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쫙 돌아갔어요. 코킹까지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클럽 페이스가 똑바로 돼 있죠. 근데 코킹을 딱 하면 어떻게 되냐면 뒤집어져요. 여기에서 똑바로 돼 있는 상태에서 코킹을 하면 이렇게 뒤집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손등도 뒤집어졌으니까. 그러면 백스윙을 이렇게 해가지고 뒤집었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치면 공이 완전히 깎여서 맞거나 열려 맞겠죠. 그러니까 선수들은 스윙 일단 크게 하는 게 필요하니까 코킹이란 기술을 썼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는 원상복귀를 시켜야 되죠. 왜 이렇게 치면 안 맞으니까. 그러면서 손을 돌리면서 이 위치로 다시 와요. 다시 옵니다. 멀리 갔으니까 그대로 일단 와야 돼. 왜 여기서부터 이렇게 원상복귀를 시키면 다른 위치에서 만들어지니까 완전히 간 상태에서 쫙 요쯤에서부터 내가 돌려야 이 원상복귀가 되겠구나. 그리고 빵 때리는 그 동작을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은요. 선수들이 여기까지 가기 때문에 하는 동작을 당연히 해야 되는 동작으로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유연성이 거기까지 가질 못 해요. 선수들은 막 주니어 때부터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요. 저도 못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스윙이 요거밖에 못 가. 그런데 이 조금밖에 안간 거에서 코킹도 해야 돼. 그리고 선수들은 분명히 여기까지는 코킹 안 했어요. 여기도 코킹 안 했는데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코킹도 해. 심지어 선수 여기 가서 여기까지 와서 빨리 공치려고 똑바로 풀기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들은 코, 요거밖에 안 가서 코킹했으면서 이걸 갖다가또 끌고 내려와서 여기서 돌린다? 맨날 슬라이스지 맨날. 지금 선수들 같은 경우는 보세요. 쫙코킹했어 지금 컨벤셔널 스윙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쭉 그대로 와요. 끌고 와야지 뭐. 그대로 와야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원상 복귀 시키고 그 다음에 공을 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쳤을 때 감아 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뭐밀어감아 그게 하겠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에서 이렇게 요만큼밖에 못 갔으면서 코킹은 다 하고 코킹 다한 데다가 그 다음에 와서 뭐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치니까 언제 이걸 감고 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된다 안 된다의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옥스윙의 탄생 배경은 이러한 방법도 있지만 이러한 방법도 있다. 왜 우리가 그 방법만 해야 공을 잘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냐? 좀더 쉬운 방법 우리한테 맞는 거를 찾아보자. 거기서 접근한 거예요. 그러면 선수들이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쫙 뒤로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음, 아무래도 원을 좀잘 쓰려면 쫙 해서 뒤로 보내는 게 좋겠지. 그리고 이렇게 뒤로 보내야. 딱 여기서 요 정도만 간 거보다는 뒤로 갔을 때가 딱 때리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쫙 가서서 가지를 못해 가다가 쫙 가다가 어 이래 그러니까 막 오버스윙 팔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골프 스윙은 골프 스윙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진짜 간단하게 좌우간 이 공을 세게 때리려면 넓게 돌아가면 좋겠지만 좌우간 체를 이쪽 뒤에다만 갖다 놓으면 때리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낮고 길게 가서 이렇게 높게 드는 게 이건 절대 공을 못 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뒤로 확 보내보자. 그러면 우리는 유연성이 되면 좋지만 유연성이 그래도 뭐 다시 태어나야 되는 수준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니라 그냥 뒤로 아유 난이건할수 있어. 그냥 바로 뒤로 빼자 했더니 어때요? 체가 뒤로 가있어야안가 있어요? 그리고 원 모양도 대충 만들어져 있어요? 안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죠? 그냥 이렇게 오면 맞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가서 여기서 부들부들 떨어요. 근데 그 선수들처럼 이렇게 돼 있대. 딱 코킹도 되고.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이 똑같은 모양, 수딱 손이 뭐 이뻐 안 이뻐? 이쁘죠? 똑같아 보이죠? 천만에. 여기 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옆으로 보면 여러분들의 손은 여기 있고 선수들의 손은 여기 와 있어요. 체가 한참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버는 사람들은 그렇게 치는 걸로 하지만 우리는 편하게 가보자. 그래서 제가 고안을 해낸 게 백스윙을 바로 뒤로 잡아 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선수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와 있지만 우리는 바로 뺐으니까 좀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채가 뒤에 와 있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냥 채는 어떻게 됐건 간에 뒤로 와서 와, 때릴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도약거리도 쓸수 있고 강력하게 임팩트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출발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옥스윙의 시작은 낮고 길게 빼는 게 아니라 백스윙을 그냥 최단거리. 선수들은 이렇게 가야 되지만 우리 약간 새치기해서 이렇게 바로 빼는 거가 옥스윙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껏 우리는 낮고 길게 빼서 부들 부들부들 떨고 이렇게 쳐 가지고 맨날 슬라이스 내고 막 그랬는데 옥스윙은 치기만 하면 그냥 쫙쫙 감기는 거예요. 여기서 왜 바로 안으로 빼니까 여기서 이런 스윙이 이제 컨벤셔널 스윙이라면 그냥 바로 뒤로 빼래요. 뭘 어떻게 하든 간에 그냥 바로 뒤로 빼서 그냥 치래요. 그러면 무조건 돌아 들어온다니까요 옥스윙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자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보세요. 공이 가운데에요. 보통 우리 드라이버는 공이 왼쪽에다 두잖아요. 왼쪽에다 두는데, 여기에서 쫙 낮고 길게 빼서, 코킹해서 회전하고, 선수들 돌아 들어오면서, 돌아 들어오면서 왼쪽까지 와서 임팩트 할 때는 이 위치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확 뒤로 빼버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지금 공은 왼쪽 발 안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선수는 중간을 두고 이렇게, 양쪽을 배분을 해서 쓰지만 우리는 확 이걸 잡아당겼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정면이 이 공의 위치가 아니라 이쪽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즉 스윙을 갖다가 이렇게 뺐더니 원래 원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원이 이쪽으로 빼버리니까 이쪽을 바라보는 원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원래 이 위치에서 이렇게 바뀌니까 발만 살짝 옮겨 봤거든요. 공이 완전히 바깥쪽에 놓이는 거예요. 와 그럼 저 공이 너무 멀리 있는 친구예요 자 보세요 가뜩이나 우리는 컴팩트한 스윙을 추구하는 게 옥스윙인데 왼발 안쪽에다 두고 이걸 안으로 뒤로 착 뺐더니 공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내 몸이 이 축을 이쪽으로 바꿨기 때문에 발을 살짝 이렇게 옮겨 봤거든요 그랬더니 내 발보다 훨씬 공이 바깥쪽에 있네 아 이거 멀어서 못 치는 거예요 친다 하더라도 여기서 파가 빼면 완전히 막 악성 훅이 나는 거예요 아,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옥스윙은 백스윙으로 바뀌는 그 스윙 정면에 대한 공의 위치에 조정을 들어가요. 어떻게 공을 드라이버를 내 몸의 가운데다 놓게 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안쪽으로 바로 빼니까 내 스윙 정면 어깨 모양이 우측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까 옥스윙은 기본적으로 공이 우측으로 출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냥. 그런데, 왜 공이 돌아 들어올까? 아니, 그냥 우측으로 출발해가지고 그냥 푸쉬나 슬라이스 날수 있는데 이게 왜 돌아오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시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잘 보세요. 원래 발 안쪽에 있는 공을 치면 똑바로 나간다 쳤을 때 만약에 이내 양발 사이 바깥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공을 치면 슬라이스가 날까요? 훅이 날까요? 당연히 훅이 나죠. 왜냐면 쭉 공이 맞고 클럽 페이스가 덮일때 공이 맞을 거니까 만약에 칠 수만 있다면 어떤 거냐면요 그쪽에서는 잘안볼수 있지만 저 지금 이 앞에까지 나왔어요 저 공은 완전히 지금 어디 있어요? 완전 저쪽 왼쪽에 있죠? 이걸 친다면 물론 약간 덮이겠지만 이쪽으로 가겠죠? 저걸 친다면 그렇죠? 이렇게 갈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스윙을 이렇게 잡아 뺐더니 공이 바깥쪽에 놓이니까 아유 공 가운데로 옮겨 그랬더니 왼쪽에 있는 공을 제몸 가운데로 옮겼더니 딱 잡아 뺐을 때 드라이버의 가장 치기 좋은 위치로 공이 놓이더라. 그래서 적당히 감길 수 있는 위치로 가서 공은 당연히 우측으로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볼 위치가 제내 스탠스 왼쪽 편에 놓이니까 당연히 감길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푸시 드로우가 나는 그러한 공식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옥스윙을 하면 제가 처음에 사이드 블로우를 알려드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게 옥스윙인 줄 아는데 이거는 컨벤셔널 스윙도 해야 되고 옥스윙도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옥팸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옥스윙은 백스윙을 안쪽으로 잡아 빼고 공의 위치가 드라이버 기준으로 내 스탠스의 중앙에 놓이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 그게 옥스윙이지, 무슨 뭐, 사이드 블로우를 하고 그게 옥스윙이 아니다. 사이드 블로우 아래쪽에 그 하위 개념의 뭐, 컨벤셔널 스윙이 옥스윙이 들어가는 거지, 뭐, 옥스윙의 전매특권은 사이드 블로우다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사이드 블로우를 해야 하는 거는 골퍼로서 필연적인 동작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그냥 왼쪽 발에 있는 공을 갖다가, 몸의 중간으로 놓는 거예요. 근데 오늘만 어려워요. 오늘만 어려울 거예요. 오늘만 어려울 거니까,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 가운데다 두고, 그 다음에 코앞에다가 공을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를 했을 때 중요한 게, 이렇게 했을 때, 공이 가운데로 왔다고 해서 손도 이렇게 오면 안 돼요. 손은 절대 불변의 원칙. 왼쪽 허벅지 그대로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클럽 페이스는 스퀘어로 정렬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백스윙을 할 때, 이렇게 낮고 길게 빼는 게 아니라 바로, 뒤로 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바로 뒤로. 낮고 길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뒤로 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원 플레인 스윙입니까? 뭐, 투 플레인 스윙입니까? 이런, 그,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 플레인도 아니고, 투 플레인도 아니고, 그냥, 스윙 플레인입니다. 그런 거 질문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으니까. 여기에서, 그냥 뒤로 잡아 빼고, 이런 식으로 때리면, 오른쪽으로 출발해서, 그냥 들어와요. 왜? 오른쪽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건 내가 스윙을 안쪽으로 뺐기 때문에 내 어깨 방향이 저쪽으로 틀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공을 갖다가 가운데 있으니까 때리기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죠? 이 공을 때리면 당연히 딱 이렇게 바, 발을 바꿔봤을 때제 발보다 약간 바깥쪽 그러니까 여기 정면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백스윙을 안쪽으로 빼면 발을 살짝 옮겨보면 여전히 공이 내 스탠스보다 바깥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을 자연스럽게 감을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른쪽이 타겟이 됐을 때 그냥 그 오른쪽 타겟 기준으로 훅을 내는 게 옥스윙의 공식인 거예요. 다시 보세요. 놓고 여기서 안쪽으로 빼고 때리면 우측으로 출발을 해서 그냥 센터로 들어와요. 여러분들은 이런 구질을 이제 치게 되는 거예요. 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냥 근데 이제 그 제가 레슨 하다 보면 옥스윙을 시컷 연습해 놓고 제가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안쪽으로 빼는 거를 또다 잊어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건 뭐 끝까지 반복해도 끝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옥스윙의 전매특허는 백스윙을 안으로 딥인 사이드로 뺀다. 그리고 공 위치가 중앙 쪽으로 온다. 그러면 드라이버가 센터면 아이언의 위치는 어디겠어요? 제가 아이언 한번 쳐볼게요. 짠! 자 7번 아이언입니다. 7번 아이언. 7번 아이언은 어디겠어요? 드라이버가 센터면 7번 아이언은 발, 발 오른쪽에다 두는 거예요. 그냥 뭐 어디다 둬야 되냐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오른발 안쪽에 두세요. 어프로치 위치에다가. 똑같은 셋업. 그리고 백스윙 안쪽. 그리고 치는 거예요. 그럼 우측으로 출발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가운데로 돌아와요. 이게 옥스윙이에요. 옥스윙은 거리 가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그리고 뭐, 공을 바로 때리니까 자신감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이게 옥스윙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 뭐, 옥스윙은 사이드, 이렇게 하면 이게 옥스윙인 것처럼 해가지고 오해를 받으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아셨죠? 그리고 나중에 그제 영상이 끝날 때쯤에 우리 학기가 마무리 될 때는요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이 옥스윙 하는지도 몰라요 딱 가운데다 두고 여기에서 안쪽으로 빼고 그냥 우측으로 가다가 슬슬 슬슬 슬슬 슬슬 슬슬 슬슬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만 치면은 코스 나가서 무서울 게 있겠어요 완전 없죠 이제 시작입니다 이게 옥스윙이니까 어, 컨벤셔널 스윙과 분명히 차이가 있고. 그리고 옥스윙이 왜 탄생을 했는지. 이건 여러분들의 신체 능력이 안 돼서 한다기보단 뭐하러 골프 를 어렵게 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컨벤셔널 스윙 하면 은 일관되게 구질을 만들 수 있습니까? 컨벤셔널 스윙의 대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컨벤셔널 스윙을 해 가지고 공의 방향이 막 와이파이잖아요.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옥스윙은 어때요? 그냥 우측으로 출발해서 센터로 들어오죠. 딱 놓고 안쪽으로 뺀 다음에 옆을 치면 보세요. 약간 덜 밀어도 왼쪽으로 돌아오잖아요. 이건 무조건 살아요. 이런 공은. 그게 옥스윙이에요. 그런데 어, 틀림없이 이제 레슨이 진행이 되면서 코킹을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요. 그런 분들은 공이 왼쪽으로 돌지 않거든요. 그것도 다 교정해 드릴 거니까 오늘은 옥스윙이 런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 뭐매 학기마다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요. 그리고 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제가 판도라 카테고리로 나누는데 50강 속에는 판도라가 없습니다. 이미 판도라 제가 할 만큼 다 했고 판도라를 따로 재생 목록으로 묶어놨으니까 거기서 시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아,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한 새 학기 2019년도 4학기 첫 레슨 시간, 옥스윙이 뭐예요? 지금까지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한번 뭐잘 되든 안 되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욱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의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